편하게 하실 수 있는 풀바디 해보실게요. 그 상태로 호흡. 그렇죠. 그대로 한 다리 사자 만드셔서 앞으로 후 10초 스트레치 후 최대한 편안하게 호흡하시면서 물을 너무 누르지 마시고 툭원 옳지. 일어나시고 반대다리 사자 만드셔서 그대로 앞으로 흐, 10초 배꼽이 너무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배꼽이 살짝 내 정강이 앞으로 늘어난다 생각하세요 투원 그렇죠 한 번씩 더 해볼게요 오른다리 먼저 4자 그대로 흐, 어깨 너무 움츠러들지 않게 목 길게 빼면서 흐지그시 스트레치 투 원. 그렇죠. 반대다리 사자 바꾸셔서 그대로 후. 밴드 한 다리 무릎 너무 누르지 않게 편안하게 지그시 눌러주세요. 투. 원. 그렇죠. 자, 그 다음은 그 다음에 그대로 가슴 스트레치. 그렇죠. 의자 뒤에 돌려서 가슴 쭉네번 하실게요. M 둘. 쭉. N, 가능하시면 손 깍지 끼시고 조금 다손 올려서 후 천장 길게 보세요. N, 둘쭉그렇죠자 이제 사이드 레터럴 플렉션 해볼게요. 밴딩 여덟 개. N, 후. N, 두. N, 쓰리. N, 둘. N, 포. 반대 골반 뜨지 않게. f i v N, 좋아요. and 6, and 2개 더, 7, and 2, and 8, a n 손바꿔서 반대쪽, 길게 옆구리, a n 갈비뼈 옆면 늘려서, 3, a n 어깨 내리고, 4, and 2, 반대 골반 지그시 잡아줘도 좋아요, 6, 2, and 7, and 2, and 8, N, 얼츠 트위스트 두손 앞에 90도 밴드 해주시고 한 다리 들면서 그쪽으로 트위스트 그렇죠. M, two, and t w n d 반대. and one, and 쭉, and two, and 좋아요. three, and 얼터네이트 할게요 한 번씩. a 쭉, and n 좋고요. t and 키커지게 4 o u r and two five and two s and t w and t w and 그렇죠 후한두 two and two three and two f and t w and t w and t w and t w and 그렇죠 잘하셨어요 한숨 자, 엉덩이 투명 의자라고 생각하시고, 그대로 스쿼트, and ten t i m n d t n 배에 힘 주시고, 엉덩이 three, and two, and four, n d t n d f n d t n d s n 엉덩이 소리 안 나게, seven, and t w n d t w 앤2텐 그대로 홀드 10초 후후후 후, 후, 계속 호흡 앤후후후 후, 후, 그대로 투원 그렇죠. 한번더 반복하실 거예요. 자, 엉덩이 절대 소리 안 나요. 앤후앤 그렇죠. 앤 투, 앤 좋아요. 앤 쓰리, 앤 둘, 앤 포, 앤 둘, 앤 five and two, six and t o s e t h 두개 더, nine and t 이번에는 ten 팔 뒤로 펄스 해볼게요 준비 m 하나 m two N, three m four m five six s e n 9 n i n 그치. 그대로 앉아서 한숨, 후. 자, 이제 다리 운동해 보실 거예요. 몸 그대로 수직 또는 살짝 힌지 백 하셔도 돼요. 다리 밴드업, 투, 앤 다리 익스텐션, 쓰리, 앤, 드 포, 앤, 반대, 하나, 앤, 쭉, 앤, 투, 앤, 드 쓰리, 앤, 드 포, 다시 오른 다리 one and two t w n d t n 왼 다리 one 2 n d two t w n d t n d 옳지 자 이제는 레그라이즈 한 다리씩 할게요 오른 다리 위로 위로 퍼스업 one and two and t h seven, e i g h 옳지. 반대 다리 들어서, M 위로, one, two, three, four, five, 옳지. 오른 다리부터 힘스팅 스트레치 할게요. 다리 앞으로 쭉, 그대로 가슴 앞으로, 흠. 플렉스해서 10초, 호흡 계속, 흠. 호흡 멈추지 않게 투원 천천히 일어나시고 반대 다리 할게요 앞으로 쭉 슬라이딩 앞으로 후, 더 햄스트링 시원하게 플렉스 후, 어깨 올라가지 않게 귀 멀리 투원 옳지 한번 더요 오른다리 앞으로 슬라이딩 후. 발바닥, 발가락을 조금 더 손으로 잡아 당겨주세요. 흐, 그대로, 투, 원. 옳지, 라스트, 왼다리 앞으로 슬라이딩. 흐, 손으로 발바닥 잡아서 살짝 당겨줄게요. 흐, 옳지, 두, 투, 열지 그 다음 가슴아 크로스함 하셔서 목서클 세 번씩 코로 원 그리세요. 쭉숨 쉬면서 흐 그. and two and 쭉 and three and reverse and one and 숨 쉬세요 and two and 둘 라스트 and three 앤 둘, 발 내려서 호흡, 흐, 잘 하셨어요.